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셀프이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셀프이발의 장점은 미용실에 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결과물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는 건데요 엄마가 금손이라면 깔끔한 머리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은 샤오미 이발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발기와 면도기는 주로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엔첸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이발기와 C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C타입이 아무래도 대세인 것 같네요. 그리고 청소를 할수 있는 솔과 나를 좀더 부드럽게 해주는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셀프 이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셀프 이발의 정수는 바로 이발기의 퀄리티죠 일명 바리깡이라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몇번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것 같네요 저도 요즘 탈모가 와서 시원하게 한번 확밀어버릴까 하는 생각으로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셀프 이발을 할때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죠 바로 아저씨 원빈인데요 알죠? 절대 그 그림 안 나온다는 거 어쨌든 막상 머리를 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능한 짧게 밀어야 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제가 두상이 예쁘지 않아서 마음을 제대로 먹기 전까지는 미용실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와 너무 깔끔하고 훌륭합니다 가격이 만원대 초반임을 생각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퀄리티죠 색상은 흰색과 검은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청소가 좀 용이할 것 같은 흰색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면 머리카락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흰색 제품 구매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제품을 보면 버튼이 하나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발기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분당 4500회로 회전이 되고요 2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터보 모드가 돼서 분당 5800회로 좀더 빠르게 이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초저소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 아래쪽에는 라이트가 있어서 현재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칼날이죠 샤오미 이발기는 나노 도자기 칼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도는 스테인레스 강의 1.6배라고 하고요 표면도 부드러워서 마찰도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예전 제품들은 길이에 맞게 캡을 교체해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캡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3mm에서 21mm까지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참 많이 썼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의 캡들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은 캡이 상당히 플렉서블해서 동그란 머리 모양에 맞게 모양이 변형됩니다 셀프이발의 대참사는 캡이 빠져서 머리에 고속도로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도 캡이 약해서 사용하다 들어가는 게 아닐까 슬쩍 걱정이 되는데요 눌러보면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다행히도 대참사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청소인데요 샤오미 이발기는 다행히도 모든 부분이 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도 쉽지만 조립도 쉬워서 정말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원대 초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성능과 디자인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난데요 만원에 버린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